oh 지금 출발한지 2시간이 됐는데 반 조금 넘게 온것 같아요 좀 느리게 느리게 걷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초과됐습니다 여기는 계단이 엄청 많아요 그래도 저 경기도 북쪽에 있는 산들처럼 돌 무더기 계단 보다는 훨씬 낫죠 이런 게 예. 열심히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상고대가 엄청 예쁘게 피어있습니다 아, 왔다. 다 왔어. 아. 텐트 피칭 다 끝냈고요 지금 바라보시는 요 앞에가 야경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텐트 입구 방향을 좀 틀어가지고 바꿨습니다 어, 텐트 내부 세팅도 했어요 지금 옷도 다 갈아입고 우모복도 착용하고 이렇게 어, 하고 있습니다 추워가지고 아 이제 지금 7시가 조금 넘은 시간인데 밥좀 먹어야겠습니다. 배고파 죽겠어요, 지금. <놀람> <놀람> 밤이 되니까 더 춥습니다 아까 식사... 하고 있었을 때뭐 잠깐 제가 하고 싶어서 한건 아니고 제가 촬영하고 있으니까는 육성이 이제 당겼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커플 분들께서 한 팀이 올라오셨어요 딱 데크가 세개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텐트도 세동만칠수 있어요 제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저쪽에 하나 있어요 근데 와가지고 커플분들이 뭐 같이 있으면 좋겠지만 저 때문에 야 근데 이이 이 시간에 아까 한 7시 대충 한 30분쯤에 올라오셨더라고요 그 시간에 올라오신 것도 좀 용기가 대단하신데 올라오시자마자 아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있으니까는 아쉽다 어그 뜻인 것 같습니다 너만 없었으면은 우리 단둘이 여기 있었을 텐데 약간 그런 의미가 담긴 어 감탄사 였습니다 근데 이쪽에 하나 저, 저쪽에 하나 아쉬운대로 이렇게 거리가 좀 떨어졌지만 지옥이 좀 추운데 어 그냥 텐트 치시고 같이 이렇게 계시다가 주무실 때는 떨어져서 이렇게 주무시든지 그랬으면 좋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뭐 그냥 사진을 겁나게 찍고 가시더라고요 저 안에서 저는 밥 먹는데 뭐 텐트 저 텐트 가까이까지 와가지고 자세 잡아봐 한방 찍어줄게 그러면서 여기 갔다가 또 저기 갔다가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텐트 안에 있어도 소리가 다 들려요 눈이 쌓여 있기 때문에 걸을 때마다 어디로 이동하는지 예측이 됩니다 예 어쨌든 뭐 그냥 그 커플분들은 다른 박지를 찾아서 떠나 가셨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저밖에 없습니다 뭐 아까 잠깐 영상 보셨으면 아실 수 있을 텐데 요 텐트 기준으로 저쪽 방향이 도시라고 해야 될까요 뭐 마을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도시 불빛들이 있었는데 9시 35분 이에요 지금 9시 35분 밖에 안됐는데 아예 그냥 암흑입니다 예 암전이 돼버렸어요 불을 다 꺼버려서 아무것도 안보이고 어 그래도 저쪽으로는 뭔가 좀 불빛이 보입니다 좀 재미없는 불빛이에요 예 어쨌든, 그렇구요. 와, 여기. 하... 진짜. 와, 엄청 단단해. 재도있 <목소리가> 그래가지고, 텐... 트 그래가지고, 텐트를... 그래서 그래가지고, 텐트를... 같은 건데 사람 몸뚱아리에 딱 맞게 제작된 게있고 같은 건데 여유 있게 제작된 게 있어요 저는 여유 있게 제작된 거를 구매했기 때문에